가자 뭐지 뭐? 보수전인거 아닌지 애들이 뭐 이상한짓 하는데 저거? 뭐? 날씨가 선빵 필승 선빵 필승 선빵 어어 어. 쟤기들 뭐지? 이게 뭐 어쩌라는 거지? 어허 어, 열었어 어 보수전 같은 건 없는데 이런 거다 에 어우 이거 다 쳐맞으면 아프겠는데 어딜 도망가 어디를 어디를 오호 밴드 하나 붙여요 아니야 오호 이런 거였구만 10층? 아, 나 이제 점심 먹어야 되는데 <웃음> 오. 9층이랑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다르네요 10층은 확실한 건 역시 그래픽이 좀 아름답다 정도. 여기 또 물이 또막 흐르고 있어서 물 공급하는 데는 또 문제가 없지 않을까? <웃음> 아, 요즘에 밥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밥먹는거 너무 힘들더라 지방도 뭐... 함부로 찌면 안되니까 뭐... 고단백질 식단으로만 막 먹으려고 하니까 운동... 해서 찌는 살이면은 뭐다 상관이 없 없을텐데 나는... 근육이 또 찌고 싶긴 하고... 어... 요리하는 데 있고... 엠버? 멤버를 여기서 하나 주다니 나쁜 녀석들. 지금 올라는 데도 있고요. 뭐야? 올라갈 수 있는 거 맞지? 이로 가면 또 어디가 나올까? 이어워 올라가는 거 엘리베이터 있네 그러면 여기는 그래서 배고픔이 떨어지려나? 아 여기도 목마이랑 배고픔 떨어지네 위층으로 가네요 여기 또 어디로 통하려나? 이제 또 지상으로 가는 쇼컷이잖아요 여가그러 지상에도 이제 못한 거를 하라고 이렇게 올려보내 주는 걸 텐데 어! 여기 또 도구 있다 이거 나중에 먹고, 일단 일로 가볼까요? 나가보자. 보를 일단 빼야겠어요. 여기도 엘리베이터인데? 띠용. 아, 여기로구만. 이쪽으로 통한다 엥? 위로 올라가잖아? 내려가는 건줄 알았는데 <웃음> 위로 가면 뭐 전망대 같은 거 있나? 띠용 뭐 하는 건데 여기서? 에? 아! 일로 올라와서 뭘 해야 되나 봐. 여태까지저 던전 아래쪽에서 얻은 조각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다 합친 거를 별자리 같은 거에다가 새겨서 뭔가 해야 되나 봐요, 이거. 이걸 좀 열어 볼까? 감옷 헬멧 이리스칼 디옹 그러면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4, 개나 모아야 돼 <웃음> 이기도 낫겠죠? 팽스컬? 감옥 3 가지고 맞으면 23, 23, 23, 23, 23, 지가들어가니까3 2 아나 진짜 밥 먹어야 되니까 저 휴식처 갔다가 게임 끄도록 할게요 요즘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벌써 운동 16, 17, 18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18일째 밖에 되진 않았는데 어, 그래도 10일 정도 좀 넘어서 하니까 힘든... 패스도 이제 어느정도 그럭저럭 되더라 이게 신기해 근데 유튜브에서 나처럼 마르고 이거 운동 안하던 분들 하는거 보니까 좀더 늘려야겠더라고 나도 빈몸 일으키기 아예팔굽혀펴기막 60개가 안되는데 막 나보다 마른 사람들이 막 100개 이상 하는거야 막 200개 하는거야 그게 미쳤어 나도 그렇게 해야된다이 잠깐만물물 물 채우고 잠고 아, 이 아, 탈구패베개를 100개를 했던가? 내가 지금 60개라고? 탈구패개 100개에 스쿼트 200개 저도 스쿼트 200개 해야될 것 같습니다 100개는 좀 되거든요? 하루에? 뽀우 <목소리> 넣 이게 또 아쉬운 게 이게 또 무슨 능력이 있는지 이게 알 수가 없어가지고 천간 갔는데 보너스 없어? 없네? 그래 자 오늘 게임플레이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거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할게요 결국엔 영화리뷰 안하는거니? 개코야? 유바?